안녕하세요 춘식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디션인데요 새벽 6시인가 5시부터 쭉 기다려서 샀는데 스위치를 이번에 처음 산거고 딱한번 정도 스위치를 경험해 봤는데 제 입장에선 썩 재밌진 않았어요. 이번에 동물의 숲이 나와서 따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어, 이 에디션은 한정판은 아니고 계속 출시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공장이 지금 중단된 상태고 국내나 일본도 포함해서 정말 희귀하게 하게 됐습니다.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이렇게 HDMI 지원하고 있고 한국 국내 판매용 정발용이고요. 한국 닌텐도 주식회사라고 이렇게 한국어로 적혀 있네요. 본체 뭐 그립 이렇게 뭐 스트랩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동물의 숲 에디션에 달라진 점은 독이 이제요 노구리가 세 마리 들어가 있고 조이콘의 색상이 바뀌었으며 스트랩도 색깔이 다릅니다. 뭐 전체적인 디자인도 이렇게 다르고 이제 조이콘은 뭐 오프 화이트에 본체는 선 패턴 무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번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뭐 스티커가 있고 이런 건 없어요. 아, 케이스가 이뻐가지고 열자마자 이렇게 시작방법 연결한다 초기 설정한다 그 사이트 자 이렇게 열면은 아, 이렇게 본체랑 요 컨트롤러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 이거를 빼주면은 자 안에는 요 스트랩과 설명서 스트랩 하나 더어 이거는 컨트롤러 부착식 이거 그거 같아요 요거는 HDMI 그다음 요거는 또 충전기인 것 같아요 충전기는 C타입이고요 요거는 어, 독인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기대 되고 가장 이뻤던 게 저는 독이거든요 요 독이 원래 검정의 밋밋한 색상이었다면은 이번 독은 요런 너구리 와 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그다음 요거는 컨트롤러 조이콘 컨트롤러를 간편하게 잡을 수 있게 컨트롤러 이렇게 있고요 자 이건 hdmi 요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충전기 가 같은 경우도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스트랩인 것 같은데 스트랩과 이렇게 함께 조이콘이랑 컨트롤러 같이 함께 끼울 수가 있나 봐요 스트랩 색상 또한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이 되게 이쁩니다 가장 중요한 본체입니다 이기 발코드가 이렇게 적게 있고, 이거는 약간 민트 색깔, 조금 진한 민트 색깔 같은 느낌이에요. 사진과는 조금 다르네요. 이것도 약간... 이것도 민트색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걸 두개 섞으면은 민트색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네비게이션... 야, 진짜 생긴 게 되게 네비게이션 정도 생겼네요. 본체만 이렇게 따로 빼놓고 보면, 이걸 네비게이션이라도 믿을 정도 이거를 그다음 이렇게 넣어서 연결하는 건가? 연결 해주고, 자, 옆에 이것도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전원 버튼이 어디 있을까요? 자, 뒷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잘 보시면 빛을 보면 은섬 도트가 이렇게 이쁘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스위치의 커다란 요 디자인과 이렇게 도트들이 조금 조금 아기자기하게 박혀있는게 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크기도 정말 크고요 저는 스위치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이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어, 생각 되게 이뻐요 진짜 자그 다음 전원은 여기에 동그라미 버튼 스위치가 지금 켜지고 있고요 오 진동도 느낌이 되게 좋네요 한국으로 설정하고 대한민국 동의합니다 아 이제 따로 인터넷도 이렇게 잡나 보네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저는 따로 동물의 숲을 사긴 했는데 네 저는 게임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게임에 관련된 리듬는 따로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기계에 대해서 간단한 개봉과 보립 기본적인 그 에디션에 대해서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